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 초롱소장의 똑똑한 재테크에서는요 어, 매주 목요일 부동산 영역을 가지고 찾아뵙기로 했었는데 오늘 가장 이슈는 뭘까요 아마도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느가 일반 분양 모집 공고가 뜬 내용이 가장 핫하겠죠 부산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야 롯데캐슬, 롯데캐슬 골드하너 일반 분양 모집 공고 어, 오늘 12일자에 어, 모집공고는 이제 오늘 1 1일자에 떴지만 모델하우스 오픈은 12일 날 있습니다. 한번 모델하우스 오픈 구경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주 17일 날 특별공급 청약이 순서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날 18일에는 1순위 청약이 잡혀 있습니다. 당첨자는 25일 날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당첨된 분들에 한해서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정당계약이 어, 8월 5일, 6일, 7일,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군요. 어, 이렇게 가야롯데 캐슬골드안는요 어, 가야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어, 위치는 어,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1원 그리고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이 분양은 7월 1 2일날 하는 거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36개층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 형태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어, 일반 분양 이 개수를 한번 보면 전체가 935세대입니다. 935세대 중에서 음, 640세대가 이렇게 일반 분양인데 어, 그 중에 102타입이 44세대가 있네요. 이게 굉장히 다른 구역과 놓고 볼때 조금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 분양이 많은 타입은 84A 타입이 되겠습니다. 아, 59A 타입도 많네요. 241세대. 조화분들이 가장 많이 가져간 평형이 84A 타입이네요. 그렇죠?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 가야 3구역. 롯데캐슬 가야 롯데캐슬 골다느의 가장 큰 장점을 들으라 하면 첫째는 초역세권이라는 게 되겠죠. 초역세권의 평지입니다. 어, 초롱소장이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동의대학교가 동의대역에서 좌회전을 딱 해서 올라가거든요. 거기 코너에 이렇게 평지에 완전히 동의대역에 붙어 있습니다. 2호선 동의대역에 연접해가 있고요. 그리고 서면 환승역까지는 세정거장 나머지도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은 굉장히 편리한 곳이죠 그리고 대학교는 어, 초등학교는 가야초가 있고요 2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개성중 가야여중 그리고 가야고 다 가까이에 있고요 어, 부산국제고도 이렇게 단감동 가는 그 위치에 보면 있고 그 영재고도 그쪽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한다면 집에서 멀리 태우다 나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대학교는 바로 그 가까이에 동의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걸린시설로는 홈플러스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백병원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서명과 사상 그 사이에 2호선 권역 사이에 가장 어찌 보면 대장자리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나가 되겠습니다. 서면에 생활, 그거를 가지신 분들은, 어,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출퇴근하기보다는 전철 한 서너 코스에 있는 이런 가야 롯데 캐슬, 골드하너 일반 분양하기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희소가치라고 따지면 아주 평지에 있는 몇안 되는 그런 아파트고요. 어, 주변에 여러 가지 가야공원이나 개금체육공원등 이런 녹지공간들도 충분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고요. 어, 위치가 이렇게 나오네요. 지도로. 음, 여기가 이제 그 수정터널을 뚫는 그런 도로입니다. 여기 수정터널이 여기 있죠. 홈플러스가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서면이겠죠. 이건 어, 전철 2호선입니다. 주례감전사상. 여기 사상에서 전체 서면까지를 놓고 볼때 가장 대장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가 지금 이게 가야 3구역입니다. 이렇게 참한 모습으로 들어서고요. 여섯 개 동이라 그랬죠. 어, 어, 이렇게 입지는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요. NS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가 남향이 됩니다. 남향. 그러니까 84타입이 보니까 101동이 거의 이 1,2라인에 정남향에 가깝도록 들어서 있네요 이게 보니까 분양가도 가장 비싼 것 같더라고요 저기가 그리고 파란색 타입이 어 가장 큰 타입입니다 102 타입이 가장 큰 타입이고요 일반 분양은 그래도 큰 타입이 44세대가 주어져 있네요 어, 이렇게 동호수별로 이렇게 조합원께 이제 회색이 조합원들이 가져간 거겠죠 역시 101동에 정남향에 가까운 101동에 조합원이 가장 많이 이렇게 또배송을 받으셨네요 보니까 어, 102동에도 보니까 조합원들이 꽤 많이 이렇게 배송이 되어 있고요큰 타입입니다 그죠 요 1층이 일반 분양 있다는게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웃음> 일반 분양이 거의 뭐 9층 10층까지는 일반 분양 있는게 굉장히 좀 남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음, 1 0 2동에 84a 타입도 이렇게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102동 은오구 타입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101동 102동의 오구 타입이 거의 일반 분양으로 다 남아 있네요 104 105 1 0 6동에 입지입니다 106동이 밑에 대로변에서는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어, 거기에도 보니까 여기는 5구 타입은 달랑 한 세대 가져갔습니다. 조합원이. 84 타입은 제법 꽤 고르게 분포를 해가 가져갔고요. 그리고 102 타입은 역시 이렇게 일반 분양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84 타입은 제가 헤아려 보니까 7세대만, 84B 타입은 7세대만 조합원이고 나머지 다 일반 분양이더라고요.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5구 타입이거든요. 조합원 분양가가 어, 아까 1 0동 굉장히 입지가 좀 괜찮은 그런 자리였는데 그게 가장 비싼 오구 타입의 일반 분양가는 보니까 3억 5천 450만원 짜리도 있네요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확장비도 물론 있는데 3억 5천 450만원 나누기 25평을 잡으면 1,418만원 수준입니다. 1,400이 넘습니다. 분양가는. 5구 타입의 분양가는. 어 그리고 8사 타입은요. 여기 보면 가장 비싼 게 4억 8천 7백 7 0만원이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4억 8천 7백 7 0만원 확장비 안 더한 겁니다. 그죠? 나누기 3 4다면 1,430만원. 가장 비싼 거는. 이게 확장비 더하면 거의 뭐 1450이 넘는 그런 분양 가격이 되겠네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 역세권이고 평지라는 장점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분양가도 만만치 않긴 하네요. 그 다음에 배기타입은 조합은 분양가가 가장 비싼게 5억 8천 5백 90만원이 있네요. 가장 층이 21층 이상 높은거는요. 5억 8천 5백 90만원 이야 나누기 이거 역시도 1,450, 5,60만 원이 넘는 그런 타입입니다. 어, 구조는 이렇게 5구 타입은 기본 3베이 구조입니다. 5구 타입의 구조는 3베이 구조구에. 그리고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가져간 이또 8,4a 타입은 가장 일반 분양이 또 주력으로 있는 8,4a 타입은 4베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4베이 구조인 경우에는 팬트리를 하나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발코니요 네 개의 연접한 요 면적만큼이 안에 분양 면적 안에 포함을 하되 전용 면적에는 안 들어가도록 그게 되기 때문에 방한칸 해당되는 만큼이 팬트리로 보통 이동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구조는 어 요거는 84B 타입 조합은 일곱 세대만 가져간 그런 타입이죠 요거는 막바람이 안 치는 판상형 구조고요. 대신 아마 제 생각에 조금 더 넓지 싶습니다 넓을 것 같아요 판상형은 기억자로 이렇게 꺾여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억자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그 베란다 발코니만큼이 더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구조는 좋습니다 그죠 펜트지도 여기 있고 주방에 ㄷ자 구조의 싱크대가 놓여 있고 거실 그 폭이 이렇게 전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오구 타입, 오구 b 타입입니다. 이거 역시. 이거는 거의 뭐, 투베이 구조입니다. 투베이 구조. 오구비는 거의 뭐, 조합원들은 거의 신청을 안 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반 분양에 내가 꼭 가야 그냥 3구역, 가야 롯데 캐슬 골드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근데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오구비 신청하면 당첨이 많이 되겠죠. 어, 벌써 설명이 끝났어요. 음, 이렇게 가야 롯데캐슬골드하너는 그 주변에 걸린이 뭐 롯데 가야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비롯하여 주변에 뭐 백병원도 있고 그리고 서면까지도 몇 코스 안되고 평지고 브랜드도 롯데하면 부산에서는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죠어 세대도 이게 너무 많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나중에 또내 집을 사고 팔고 할때 935세대라 하면 어, 정말도 적당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 주변에 인근에 또뭐 초중고가 다 가까이 있고 하니까 내지 마련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마 이건 청약율도 좀 높지 싶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청약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 원하는 동 호수에 꼭 장, 당첨되시길 바라구요 어, 오늘 이렇게 또 핫한 이슈로 모집 공고가 이렇게 떠서 오늘 부동산 관련 소식을 올리는 목요일 소식에 한번 올려봅니다. 좋은 층 동호수 골라 당첨되십시오. 감사합니다.